후쿠오카로 떠납니다 후쿠오카 <웃음> 한번 후쿠오카 먹이를 사냥하러 떠납니다 마지막 한식 할수 있겠지? 여행을 떠나는 날 아주 착실하게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원래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택시가 없어가지고 20분에 나왔는데 지금 네. 50번인 50분인데 공항 버스 타는 곳으로 가지도 못했습니다. 마을버스를 타고 주염령으로 가서 공항버스 타려고 하는데 아마 저희가 타려고 했던 시간권을 놓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와중에 태평한 남편 안녕 아, 후쿠오카로 떠납니다 <웃음> 후쿠오카 한번 후쿠오카 이게 뭐야? 이제 출발한지 거의 한 시간이 됐는데 아직도 일산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진짜 없다 3년 만에 공항에 왔는데 사람이 진짜 없네요 신기하네.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마스크 질고샷때 보여서 마스크. 마스크. 준비를 이렇게 하셨어. 대박이다 진짜. 아, 그래 마를 거야 이마야. 아버님 이제 이거 챙기셔얘었어 뭐가 묻었는데? 님 <웃음> 이거 하나 챙기셔어 안에 돼지코도 챙겨져 있으니까 반납할 때 결제하면 된다. 아침 부치기 전에 백신 접종 증명서도 확인하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29일. 안 고객님 오시겠습니다. 아, 들어오니까 사람이 많군요. 저희는 면세품 인도장에 갑니다. 나와 가장 어울리는 향수 에르메스급 에르메스급 <웃음> 무사히 면세품을 찾고 먹이를 사냥하러 떠납니다 음. 아직 출발도 안했는데 완전 지쳐버렸습니다 <웃음> <웃음> 3시 반에 착륙했는데, 대박 수소까지 한 3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금방 끝났네요. 화려하다 저쪽 가서 지금 자 우리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쉬쉬 쉬고, 에나자에 이렇게 호텔 안에서 바로 캐널시티 쇼핑몰과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편리한... 이말을 하려고 했지요? 맞아요. <웃음> 네, 우마야 간대요. 맥주 네, 맛있으면 뭐 맛인지 모르겠다 시원하다 어쩔 갈라 부드러워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오심이고 아니야 아니야 오, 국물 맛있는데, 먹어봐요. 음, 양념 갈이 맛이야? 음, 요 음. 약간 나토 재질의. 음. <목소리도> 맛있다 그 식당. 음. 이 맛만 보고 저주에다. 미다다 저주에다. 서주에다저거에다저주다 저주에다. 저주에다. 저주에다. 저주에다. 저주에다. 저주에다. 저주에다. 저주에다. 저주에다. 부주에다 저주에다. 저주에다. 저 와, 이게 진짜 훨씬 맛있다. 이게 음,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유 맛, 사지부리 요거트 같은데?